너무 많이 말랐어요. <웃음> 내가 너무 속상해서 아주. 계도 와가지고 부르니까 오네. <웃음> <웃음> 치즈, 고등. 근데 제가 많이 못 먹고 추, 추지 않게 저기 숨어 있어. 날씨가 추워서 큰일 났다, 이거. 에휴, 걱정이네 많이 먹어 똑똑 치즈 요새가 너희들 흩어지면 안 된다 이리와 회색 이리와 어디 갔다 왔어? 응? 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빨리 가자 니네 자리 가자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, 빨리와, 이리와, 이리와, 이리 빨리와, 이리와, 빨리와, 이리와, 고등, 고등아, 고등아 밥 먹고 있어, 고등. 밥먹고있어 내가 회색이 때문에 아유, 고등 밥먹고있어 회색이가 너무 많이 말랐어요 내가 너무 속상해서 아주 계속 와가지고 부르니까 오네 새가 회색이 포획 성공이야 아유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아휴 가자 회색아 혜색 회색. <목소리> 검사하고 아이고 회색아 새끼야 있어 병원에 어이구 그랬죠 회색 회색아 회색아 있어 검사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b u 랬잖아 a r s t 정말네 아캬 <웃음> 줄까 간식 있나 이렇게 하는 거 니가 니가 니가 니이 니가 니니